오늘은 완전 완전 자연스러운 화장을 할 거예요 렌즈도 안 끼고 그냥 어 간단하게 잠깐 밖에 나가거나 뭔가 얼굴이 답답해서 화장하기 싫은 날 그런 날 있잖아요 꾸미기 귀찮고 렌즈 끼기도 싫고 대학생분들도 막 바쁠 때 샤샤샥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시간 없을 때. 그리고 또 요즘 뭐 마스크에 안 묻는 제품들 많이 찾고 쓰시잖아요. 제가 이 쿠션을 얼마 전에 그 리뷰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써보게 됐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커버력이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운 커버력? 약간 꾸안꾸 메이크업에 적합한 그런 쿠션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은 일정이 없지만 다른 영상을 찍기 위해 간단히 메이크업 하려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에스쁘아 거에쉬 그레이 컬러로 애쉬 그레이 맞나? 에쉬 브라운 컬러로 연하게 그려줄게요.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하게 끝낼 거기 때문에 눈썹도 최대한 연하게. 깔끔하게 보일 정도로만 해줄게요. 제가 원래도 밖에를 잘안 나가지만 정말 파워 집순이거든요, 저도. 집을 막 나가서 노는 성향이 아니긴 해도 너무 안 나가니까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좀 나가서 놀고 싶어요. 이제 또 나가서 놀려고 그러면 너무 귀찮아. <웃음> 어떡할까요? 어, 저희 언니한테 이런 고민 털어놓다가 짱명 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진짜 오랜만에 또 에스쁘아를 쓰네요. 에스쁘아 컨투어 파우더. 이건 제가 한때 영상에 맨날 맨날 나오고 추천도 많이 드렸을 정도로 제가 엄청 많이 썼던 컨투어 파우더거든요. 색이 진짜 자연스럽고 한 가지 컬러인데 약간 덧칠하면서 음영 조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늘은 연한 메이크업이니까 음영이 그렇게 빡셀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윤곽을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주겠습니다. 제가 노렌즈로 메이크업을 시작해서 렌즈를 끼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린 적은 많이 있는데 노렌즈로 메이크업을 해서 끝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멍텅한가요 <웃음> 제가 여기 콧대를 좀 신경 써서 살려주는 편이에요. 여기가 좀 없는 편이라서 여기를 안 잡아주면 이은눈 사이가 좀더 멀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입술도 저는 얇은 입술도 조금이라도 두꺼워 보이게 이 밑에 입술 잡는 거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전 턱선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잡아줘야 돼요. 이 옆에 쉐딩하기 귀찮은 날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제가 턱선 있으면 안 하거든요. <웃음> 턱선이 아예 없어서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기 쉐딩 하냐 안 하냐 도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제가 깜빡하고 이거 쉐딩을 안 하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날 왜 이렇게 살쪘나? 왜 저러지?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쉐딩을 안 했었어. 근데 어쩌겠어요. 그냥 찍었지. 이렇게 쉐딩도 다 하고. 다음은 이 베이스 쉘도우 발라줄 건데요. 이거는 제가 산지꽤된 건데 약간 그레이빛이 섞여있는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제가 이거는 사놓고 한두번 썼나? 제가 싱글 섀도우를 잘안 쓰는 편이기도 하고 뭔가 비싼 화장품은 자주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껴봤자 나중에 다 썩어서 똥이 돌 텐데 저도 모르게 아껴 쓰는 걸까요? 이것도 아주 쓸만한 라인인데 삼각존 부분 끝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약간 카키빛이 도는 다크브라운 컬러 이건 약간 미세하게 스팀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하지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쓰진 않았답니다. 거의 새 거. 이거는 아주 살짝만 아주 살짝만 눈 끝에 아주 미세량만 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눈이 굉장히 찐해져 버리면 굉장히 탁해지기 때문에 삼각존도 슬슬 살살살살 칠해주고 이 정도만 할게요. 살짝만 찍어주고요. 오늘은 빡세게 찍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속눈썹이 이렇게 살살 보일 정도만 언더도 샥샥 찝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 제가 항상 마스카라를 빡세게 해주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속눈썹을 너무 강조해버리면 은 정말 속눈썹밖에 안 보이고 그런 내추럴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속눈썹이 이렇게 있다 정도만 할게요. 이 마스카라도 굉장히 안 뭉치고 롱래쉬가 아주 잘 돼요. 데일리로 요즘에 좀 종종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왼쪽 속눈썹이 오른쪽 속눈썹보다 항상 좀안 보이더라고요. 눈이 또 짱눈이라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쪽 눈을 좀더 빡세게 찝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리고 나서 한번더 찝어줘요. 언더 속눈썹도 해줄게요. 그게막 비빈 다음에 샥샥 쓰러져요. 온도도 오늘은 약간 이 정도로만? 카메라에 나올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다음은 하이라이터. 얼굴에 빛을 좀더더 더 해줘야죠. 코끝도 좀 이렇게 세워주고요. 얼굴에 이렇게 광이 돌아야 생기가 있어 보이죠? 오늘은 또 블러셔를 생략할 거기 때문에 파워 물광 광대를 해줍니다 파워 글로우 눈썹 뼈도 이렇게 해주고 입술과 턱 이거는 유스뷰티님께서 그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정말 팬이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진짜 사심 없이 평가를 하자면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썼던 글로시 립 중에 한 베스트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백화점 로저샵 다 통틀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립 표현이거든요 글로시 립을 바를 땐 요즘에 이거 좀 자주 썼어요 약간 투명하게 발색돼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 번 덧발라서 색조절을 하는 그런 느낌? 이렇게 얇게 한번 바르면 은 빨간색 코팅막을 만들어준 느낌? 진짜 약간 탕후루 느낌이에요 그리고 향기도 되게 달콤한 향기 나고 진짜 탕후루 립 입술이 좀더 두꺼웠다면 더이뻤을 텐데 얇은 입술이라 슬프네요 지금 이렇게 세번 덧바르면 은 이렇게 좀 새빨갛게 표현이 되거든요 탱글탱글함도 더 살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썼던 이 컨투어 팔레트로 애교살도 좀더 그려줄게요. 이게 없으면 또 허전하기 때문에 꼭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썼던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부분을 좀더 살짝만 강조해줄게요. 약간 은은하게 빛나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so 이렇게 메이크업이 음영이 되게 적은 메이크업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쌩얼스러우면서 레드 탕후루 립을 강조한 이런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정말 막 화장하기 진짜 귀찮을 때 아니면 시간이 꾸밀 시간이 정말로 없을 때샥 후딱 하고 나가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저도 바쁠 때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5분 컷? 한 3분 컷? 이렇게 말안 하면은 한 3분 정도면은 충분히 빠르게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메이크업입니다. 살짝 조금 더 화려해 보이게 꾸민 것 같이 귀걸이도 껴주고요. 이렇게 귀걸이까지 탁 하고 예쁜 척을 이렇게 또 해줘야죠. <웃음>